난 쉽다. 돈으로 간다. 어쩔 수 없다. 이거. 맞아. 그리고 미국 주식 보면은 상한상이 없거든요. 납을. 어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사고 처리를 이거 보험금 먼저 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미쳐버렸네, 그냥. 어, 아니. 에, 보험. <웃음> 이거 뭐 정모야? <웃음> 정모하래. 아, 반갑습니다. 여기. 저희 집 앞에 모여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아, 이 펜션이구나, 음, 여기. 음. 예, 예, 아, 여기 예, 좋네. 예, 예. 아, 아. 여기 사용하고 어디로 그러니까. 가실 겁니까? 아 근데 아, 정보, 저기 정보? 계속 땅 올려도 되지? 어야 여기 이제 비싸다 어, 이제 세세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손 떼는 거지 어 그러네 오한 번만 오오 어, 이게 나오네 오, 오. 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오늘 운이 안 따라주는 거 같지? 이거 후반 운 얼마나 좋으려고? 가자! 아니 와 나 빼고 다 잘돼. 나와라. 나와라요. 어, 이거 나한번 보내줘 보면 안 돼요 혹시? 혹시 아. 가고 싶은 분 있나요? 나나나나 나, 나, 아, 여기. 아 그냥 보내드려요 그냥? 어어 어, 어. 그냥 보내줘 보면 안 돼? 아이씨. <웃음> 한칸 갔네. <같네. 웃음> 게다가 협곡인. <혁권이. 웃음> <아이씨>. 와와 <웃음> 아, 진짜. <웃음> 어 다이 엄청 떨어졌는데요? 사보세요 금방.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중점이야 중점이야 아직 아예나나 나 샀어 음, 나 사? 금눈이죠 어 금빛이죠 이번에는 그죠 리딩방? 어, 아 금빛이 많이 떨어졌구나 리딩방 금빛이죠 아, 아, 이런, 금빛 이런, 아, 아 저는 이제 말안 하겠습니다 <웃음> 이 사람들 말을 해줘도 이거 뭐 아니 리딩방님 아니 거짓님 예예예 저기 어, 몇개 사셨는데요? 저요? 아 저요 비밀입니다 이거. 아니 저랑 좀 공유 좀 해요. 아 공유드려요? 네 제가 긴 말로 보내드릴게요 제 개수. 아유 어떻게 이렇 말씀해 주시. 아니 개 같은. <웃음> <웃음> 제발 제발 제발 삼나라 차라리 그냥. 요 이죠? 네,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아이템이다. 오, 나쁘진 않네. 근데 불은 획. 근데 불은 획 중은 뭐야? 뭐야? 나나나 제발 꺼내줘 협곡에서 제발 제발 어, 제발. 뽑았는데 다시 위기로 오면 아니 아니 제발 제발. 어무작이니까한 번만 꺼내줘. 그러면 딱한번내 땅을 어. 안사던지 이런. 그렇지 그렇지 해줘. 내가 뭐 하나 들어줄게. 알았어. 뭐. 어디 있어? 어디야? 이런 시들어 어? 어? 버리잖아. 어, 아니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어 턴을 활용하는 게더 중요해. 어, 좋아 저 좋아. 새턴 못 하는 것보다 나. 어 그래 그래 새턴 감아 있는 거보다 나. 아이템, 어, 아이템 아, 진짜. 아이템 다 떨어가네, 그냥. 어? 어? 무작이다. 방금 어, 그런데 어쩐지하고 패시브인 줄? <웃음> 아, 네. 아 패시브인 거 같은데 근데. 이어떻 어 이거 안 쓰네? 이거 써야지. 음. 아니 이거 제생 아 이거 제 생각엔 그거예요. 사과가 소멸하고. 아니야 아니, 아니야 뺏어 줘 빼서 줘. 아니야 아니야 뺏어 줘 뺏어, 줘야, 뺏어 줘 빼서 어, 줘. 어, 아, 진짜? 줘. 다음 턴에 써 보면 그러면. 잠깐. 어? 야. 야. 야. 야돈 어. 진짜 많이 모였겠다. 가야지. 나는 또뭐 가야지. 야 벌써. 반찬에서 어. 돈을 어느 정도 모으는지 열심히 가네. 당연하지 당연하지. 와. 하나. 빵댕이 안, 빵댕이 안 치워? <웃음> 빵댕이 안치우냐고이만 <웃음> 어? 어? 이거는... 가야지. 10일만 아, 가야지. 10일만 가야지. 10일만 가야지. 이 정도면 지신기한번더클보네 대안이 지금이아나 어부래 죽는다. 지금 이거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접혀도 아, 돼. 접혀도 돼. 접혀도 돼. 다운터에 주식으로 다쓸 거니까. <웃음> 다 고점이야? 하지만 여기서 아이템이 딱 나온다에는. 다시 의적. 오! 하고 하셨죠? 가자. 가자. 가자. 이거 근데 막고라야, 막고라. 이거 막고라야. 근데 둘다 돈이 어, 많아서 이거는 이렇게 너무 많다. 음. 둘다 어, 돈이 많아. 누가 없을 때야. 아, 너무 있어 가지고 안 되겠다. 너무 있어서. 아 개떡 사겠다. 이야, 잠깐만, 우와! 30원? 아, 30원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지. 이거는 불멸의 에메랄드가 약간 좀 신호가 오는데? 야, 뭐야, 영다, 뭐야? 거의 고점 찍었어. 연비 파산할 듯? 어 <웃음> 또? 연비 지금 포트폴리오 엉망인 듯? 연비야, 지금 너 현금이 없는 게 혹시 주식에 물린 거니? <웃음> 뭐예요? 나뭐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 버는 돈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인컴이 없는데 지금 수입이 없는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해댄 거야? 아, 그래 단타쟁이야 그래도 <웃음> 단타쟁이래 전투쟁. <웃음> 단타쟁이. 몰라 <씨>. 야 저러니까 <웃음> 주식 투자할 때마다 투디한테 전화 걸어서 투디야 투디야 <웃음> 너가 사람대로 살게 뭐사 투디야 <웃음> 투디야 너 팔때 안 알려주면 이거 손주한테 간다? 전토도 <웃음> 갑니다. 이거 쓴다고요? <웃음> 저 아니 쓴다고. 아하 와.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방 아예 <웃음> 아이 진짜. 대테러범 어? <웃음> 어? 대테러범. 대테러범 네, 아 들어왔어요. 아 저거는 어? 모두를 쪽으로 돌리는 거야. 어. 자자자 이거 우클릭을 저밥 먹는 손이 우클릭? 택배 우릭어개 됐어. 어. 어 됐어. 어? 아, 이거, 는 뭐야. 음 어, 그냥 의미 저... 없는 더블이 나왔어 이이게 어? 의미 이는더블이지이제이미이어요이게 의미 이는더블이지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이리야 달려라 이야이정도지 <웃음> <이> 아닙니까? 내으구들까지이가 <웃음> 있는 거아아 뭐, 여기 뭐 있어요 여기에? 야, 뭐 있나 봐. 안에 안에 다이아몬드 캐러 어, 없으니까 나와요. 어, 안에 다이아몬드 <웃음> 아, 캐러 간대. 있는 줄 알았지. 아, 나 10? 10? 아. 7. 야 너네 게임 아, 재밌겠다. 어, 아이템 많이 나오고 광산 광산도 야, 가고. 야, 야, 야, 야, 야. 야나좀 꺼내줘 제발요 <웃음> 저좀 꺼내주세요 여기 제발 아 아니, 제발. 왜, 왜, 왜, 왜. 아니, 모두에게 도움이 될게 제발 한번만 진짜... 한 한번만 제발 한번만 아니 어차피 한 번만. 또 들어온다니까 쓰면은... 꺼내줘봤자 저 막고라 쓰라 할때 뭐라 할거 안할거야? 아예 아이 내가 무조건 빗소리 편들지 아수라발발타라어 해줘 아수라발발라 아수라발발라 어디야? 한칸이요? 한칸 아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오늘의 주가는 볼까요? 금빛 금눈, 금눈. 아예 야, 0대1이야1야 와, 와, 와, 에메랄드 0대1에메 10대 10대 1 0야 야, 0대 10대 10대 10대 야0대 10대 10대 10대 1 0영1 고점. 미쳤다. 예. 야, 야 야,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 0 아니 돈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돼. 아 네. 잠깐만. 금눈나물타야되는데 <웃음> 이거 놓쳤다 야. 아 물타기. 아 네. 타이밍 놓쳐 버렸네 이거. 아 잠깐. 아돈눈 금눈... 모르고 그냥 그냥 갖고 들고 있어야겠다. 돈눈 팔았대 모르고. <웃음> 와금눈 계속 귀신같이 빵인 거 봐. 야 바로 <웃음> 주서 갔어 수디가. <웃음> 바람. <웃음> 수디가 너한테 전화한 다음에 <웃음> 누나 그거 팔아야 돼 하고 팔자마자 자기가 주워 가. <웃음> 오른쪽 왜또 헷갈려가지고 이거 나 오늘 많했어 그니까 러 아까 투디처럼밥 먹는 숟가락 해야지 밥 먹는 숟가락 <웃음> 아 관광지 <웃음> 관광지? 오. 관광지 다 관광지 먹는 데야 어, 어, 이어야 이러면 은 관광지, 좀 관광지 독점이긴 한데 우승 조건 야, 아직 해치 안 됐거든요 돼? 관광지 나 하나 있어 너 없어 <웃음> <웃음> 나 관광지가 없어 야. <웃음> 너 관광지 없어. 연비야 너 정신 차려. <웃음> 나 꿈에서 샀나? 어나나 나, 나 분명히 다섯 개였는데 왜한 명이 빠졌지? 다 뺏겼어. 다 뺏겼어. 연비야 와, 정신 아, 차려. 잊었어요 다섯 개였는데. 아니 너 꿈을 꾸고 있지 않니 와. <웃음> <웃음> 야 이걸 야. 바로 구나와라. 와 근데 황금사가 아니었어? 사천 원이었네. 원이었네? 아이 아이디입니다. 어 이거 뭐야? 어? 우와, 뭐야 이거? 아이템이다. 어? 아, 어? 아, 아니다. 우와! 뭐, 뭐, 그... 뭐? 이거는 솔직히 애려하지. 아, 아 그냥... 이걸 뭘 때리나 이거를. 이번 추천 좀 코무듬 돈이긴 해. 2만 3천원 가지고 뭐. 더 돈에 2만원이 내꼴 텐데. 와! 아, 어, 달겠다. 아 너무 달아안 돼. 안 돼. 금빛 에메랄드 개떡나겠어. 어떻게 같이 떨어질 거야? 전 갖고 있겠습니다. 에메랄드. 이거 뭐 현실 반영인가요? 나 주식 투자만 하면 왜 개망하지? 나 이거 잘안 나오면 정말 재미없어. 너무 재밌는데. <웃음> <웃음> 아, 나 정말 재미없어. 6 7 8 가져갔죠? 어? 어? 가져갔죠? 공격해야 <웃음> 할게 없죠? 근데 이거 패서 이길 수도 있어. 어, 90 90대에 들어갈 수 있어. 혹시 몰라. 어. 우와 오, 오, 오, 야 근데 엄청 달리겠다 다음 턴에 네더 하이웨이를 노리겠지? 그럼 아아 어? 어? 점프하세요 <웃음> 아이 구간에 다 점프를 하느라 어 점프를 하셔야 됩니다 방산 못가 아이고 아가 나쁜이 어? 4원 뜯기지 나도 어, 어? 이거 나도 이거 뺐을까이거 <웃음> 뺏어봤자 뺏어, 뺏어, 뺏어, 뺏어, 뺏어, 뺏어. 아, 이걸 뺐네 관광지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해보다. 아이템? 아니야? 뭐야? 그어저빈땅 있었어. 그, <웃음> 어. 구매 구매. 와. 드디어 땅이 두개 됐어. 네지. 아홉.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아나천 원밖에 안 돼. 와 괜찮아. 이게 와, 이게 와, 포트폴리오지. 야, 아 리스크 8, 관리네 8, 이거. 네 다섯. 아이고. 아예 다리고 나짜 먹혔어. 아, <웃음> 아 진짜 저게 싸게 먹혔네. 야좀 올라라! 금빛 눈부심 체크빈 샀어 혹시? 와 금빛 눈부심 뭔데 이거? 화가 잔뜩 나 그냥. 오늘 오늘 연어빈님무식이 나... 아, 들어오니까 뭐... 별 어, 뭐야? 없다. 연비 20 더블이다. 오. <웃음> 몇 칸을 가는 거야? 몇 칸을 가는 거야? 일가건네오 일단 오. 아이템 먹고. 진 와우. 오. 야. 우클릭하여서 지역에 오. 이제 걸렸을 때. 그리고 오또 어, 아이템 또 아이템이야? 아이템이다. 오 갑자기 운 달리나? 가나? 가나? 콜리? 야! 감사합니다. 뭔데? 용돈 받당. 아니 내더 어. 하이웨이를 가네? 3티어 간다. 건물. 아, 아, 차가... 아 그러네. 어? 어, 그, 세계 다음에가 호텔 그 다음에 랜드마크 아닌가? 하... 오와 이걸 가져가네. 야 이거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가져갑시다 두 사장님. 저요? 아전 때릴 겁니다. 야 이걸 때려주네. 잠깐만 82. 어, 야뭔 일이야? 아, <웃음> 황금상치야. 아, 아 황금상치야. 이게 황금상치야. 아, 더 해져서. 아, 아. 근데 황금 아아 상가 진짜 사기하다 황금 상가셔 좋아. 진짜 좋아 저거. 어. 오. 아 습니다 예 아이템. 아이템, 오는 아이템. 아이템. 이다 황금 상가자. 오늘은 오 나는 아이템 운이 진짜 잘안 받는데. 무작위, 자진을 무작위. 제외한 무작위 플레이어 아, 10% 근 네, 10%면 어? 좀 감수할만해. 아니 왜냐면 지금 아, 많을 때도 주식 다저 받았어. 주식 다팔 때. 다팔때 했다. <웃음> 아. <웃음> 에메랄드. <웃음> 야 잠깐만요. 그다 <웃음> 팔아. 어? 여러분들은 그 주식할 상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아. <웃음> <웃음> 오. 발뜬 빛의 눈부심. 금빛의 눈부심 투자자 게시판 어디 있어 욕설 난게 금빛의 눈부심 뭐 공장에 불났대? <웃음> 공장에 불이 나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돼지 주식이? 아, 파업한데 사람들이 넘기시죠? 저기 에이, 금빛의 넘겼습니다. 눈부심 주주분 찾습니다. 접니다 어, 네. 50장 몇 장이시죠? 아저 귀속 말로 드릴게요. 아, 뭐, 저분 30장... 30장이요. 아.. <웃음> 예. <웃음> 거짓끼야. 와, 어... <웃음> 아, 근 아, 이야이이야 이따가 겉야이거가겉야가야 와, 이이 어, <웃음> 와, <웃음> 야야거 <마, 도망가. 웃음> 어? 어? 어? 어? 연비 두개 올라간 거 있어. 와, 뭐야? 뭐 <웃음> 어, 회수까지? 찍자. 아 근데 이거는 회수해야지 왜? 만 원인데? 만 원인데? 아니야 저걸로 엔딩 안나 내가 봤을 때돈 벌어 어야 그리고 지금 여기 너거 아니야 이거? 그래 어, 여기다 뭐야? 올려 어 뭐야? 어, 넘겼네. 닝이 아니었어? 아니 올릴 수가 없어 거기 아, 가야지 아니면... 올리지 아아 아, 이렇게 된 거야 아, 멀리서 원격으로 하는 거야? 어. 아 이거 원격으로 하는 거 맞아? 그래 야, 아, 가면은 원래 거. 지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아이템이야 <웃음> 야, 잠깐만, 이거 와, 네덜라이웨이로 이거를 와 이제 TNT 놀리자 이제 TNT TNT 프레자엘 프레자엘 어디로 갑니까? 아이템? 아이씨 세아 건. 제발. 제발, 우리 광산까지 달리자 오 오. 12가 맞나1 4아니었나12 12. <웃음> <웃음> 11, 11, 11 아 원래 박이야? 어왜왜왜왜빵이야 <웃음> 돈이 안드는데 어? 왜왜 왜 공짜지? 어? 나 아이템 없는데? 이거 왜빵이야나 박은 버그. 수고 영주권 있어? 아이고 우리 저기 금빛의 눈부심 주주분 오셨군요. 아아 아, 주주 주주끼리는 <웃음> 아예아예 아, 예. 우리 주주끼리는 아, 서로 돕고 아, 살아야죠. 대주주 모임. 네. 아, 아 대주 대주주 오셔야죠. 네. 네. 대주주 모임. 우리 둘은 똑 같은 주식 갖고 있으니까요. <웃음> TNT TNT TNT TNT TNT 아 이거 아까 어. 내가 썼던 거아 이거 어우고 이거 그거 누르면 돼거 오케이 어, 발자국서 바로 가는 거야 여기는 금눈아씨 하하하 아, 아, 아. 어, 아, 아, 여러분들 파세요 아, 파세요 아. 빨리, <웃음> 빨리, 빨리. <웃음>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공장에 불났어? 네. 공장 러시아에 지었대 <웃음> 어. 아 공장 러시아에 지었대? 어어 공장 러시아에 지었대 미친 사 건설. 오아 이거 견제할야될게 하나 더 늘었네 아 제가 그 어? 이쪽 하나 어? 없애드릴게요 와우, 와우 견제 와우 어, 한... 이제 타겟을 바꿔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저기 내가 지금 도닝룩을 없애줬는데 지금 뭐야? 달리자 어디까지 갈까? 어어? 보리땅이네 어 어허? 보리 어허? 또? 좋아 어허 달리자 저희까지 가보것도 연쯤에 건물단속? 어어? 뭐 어, 하이웨이 가자 이제 점점 뭔가 풀리나? 하이웨이, 하이웨이 아 이거 오, 거미줄 아, 넣는거 아, 아니아니야 그거 설치하면 안돼 니네 현재 어? 말 있는 데다 설치되는거야 아 진짜? 아, 깨비 아 근데 이거는 아, 다음 어, 사람한테 어? 이거는 은혜를 베풀어 준거네? 어 그러네? 그리고 아, 그, 그 대상은 배수님이네. 내가 될 듯? <웃음> 가지마 가지마 저거 내거니까 저거 미줄내거야 <웃음> 어. 어, 100원 감사합니다 은혜 드린 분은 꼭꼭한 번은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음. 아니 저는 갚죠 왜냐면 저 아까 협곡에서도 꺼내 주셨잖아요 맞죠 아, 여기 둘, 나오더라도 세, 저한텐 없네. 쓰시면 안 되는 이거 모르겠다 이거는 왜 이렇게 개같지 그냥 오늘? 4, 대주주님 4, 화이팅 오, 오, 화이팅! 아 이런 씨브대 <놀람> <놀람> 우리 아, 됐어. 괜찮아. 서대 우리 됐어. 서 오빠 우리 아, 됐어. <놀람> <놀람> <놀람> 어? 아 말바꾸기. 이거 하이웨이 간 사람 있으면 그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놀람> <놀람> 맞아, 맞아, 맞아. 면은 한번 아껴볼까? <놀람> 과연. 와이 X끼 <웃음> 이거 어야 이거 진짜 야 어떻게 뭐 뭐야 러, 러시아에서 뭐 벌써 그냥 철거를 했대? 뭐 어떻게 뭐 러, 러시아에서 <웃음> 야, 뭐, 강제로 뭐 가져갔대? <웃음> 풀면서 하고 창 찌르자 지금 도많은 사람들 타지면 좋못하잖아 근데 풀메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아 그냥 다 고점이잖아 이거 그래 고점이잖아 어, 어. 떨지면이거 아, 미친이잖아 야나 어, 방금 야, 야 방금 빗소리 주식 존내 샀 창에 찔릴까봐 <웃음> 창안 찔릴거야? 창에 찔릴까봐 빗소리 <웃음> <미친 짓거리 웃음> 주식 창라 <차라리 웃음> 주식에 불려야 진짜 이런 미친 짓거리 좀 하지마 <웃음> 대주주님 <웃음> 어. 이거 다 불장이라서 야, 다 고점이야 지금 아 몰라 저거 저거 찔려서 뒤지는 아, 거 봐봐. <웃음> 아니 이거 절반이라서 믿을 수도 없단 말이야, 이거. 아, 유 그리고 차가 <웃음> 나와. 줘 내가 하게. 단지를 쌓에 그냥. 진짜 완전 얘미네. 제 미친 짓거리 하지 마이 사람들아. 어, 넘어갔다. 어, 나 어디가? 어? 뭐... 우와! <웃음> 야, 야. 야, 미친 아, 그렇구나. 저기 2나 3 나오셔 3 나오셔야 돼요. 나이스! 우와! 오! 어, 운이 이렇게 운이 오나? 또 행운이? 야, 이건 뭐 아무거나 나와라. 그렇지. 아 거미줄 잘 썼습니다, 연사장님. 아예. 와 이거 근데 진짜 야. 이거 나는나는 나는 하면 안 된다. 근데 무작위야 무작위. 어 일단 써야지. 음. 설마 서울 걸리겠어? 어? 어? 어. <웃음> 설못 뺏겼어요? 선흘한 영혼의 골짜기 어디야? 선흘한 영혼의 나야. 골짜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다. 아어와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거의 라인 독점급인데? 와 여기 색이 연달아서. 다들 돈이 많으시니까 화끈하게 한번 10% 잃어 보자고. 어. 무작입니다. 무작이. 주식못사나요 지금? <웃음> 주못아요 주식 <웃음> 아. 오. 야, 오늘 님 무슨 오가억까 억가는 다 당하네. 아이 입장하세요, 또 사장님. 입장 <웃음> 아, 진짜 이거는 12 라이트. 이 홍냥냥냥 홍냥 방산 <웃음> 가게 해주세요 방산 가게 해주세요 방산 가게 해주세요 방산 가게 해주세요, 가... <웃음> 바로 또 나겠지 <웃음> 야 이건 <이거. 웃음> 야 이거 개발자 <웃음> 이거 뭐 있다 갑니다 칠뭐 있어 나면 와이 원래 내 <웃음> 땅인 <땅이니까>. 거야 근데 <웃음> 저 이거 지금 이번 턴에도 주식 떨어지면은 여기 옆쪽에다 한강 좀 만들어 주세요. <웃음> 자 공개합니다. 어 하나 식어버리게. 둘 셋! 우와 <웃음> 이야 호박이다 아 구석이 더 있구나 이거 아니면 화장실이라도 만들어줘 똥이나 닦게 이걸로 케빈님 <웃음>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여기 절벽에 들어가시면 돼. 죽어버릴게 그냥 어. <웃음>